그다 비교급을 활용한 표현인데요. 비교급은, 음좀 특이한 표현이 몇개 있어요. 그거 공부를 꼭 해둬야 되는데, 이게 덜을 붙일 때가 있어. 원래 비교급은 덜을 안 붙이고, 최상급에 덜을 붙이는데, 비교급에 덜을 붙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두 개의 비교급을 같이 쓸 때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음또 보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급 하나 쓰고 그다음 비교급 이렇게 썸, 쓰면서 이게 더를 붙였다 그러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예문 볼게요. The more I have, the more I want. 나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쵸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갖기를 원한다. 더 많은 걸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한다. 이런 표현인데, 비교급 앞에 더가 있어요.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앞에 있어. 문두에. 여기도 보면, The higher she climbed, the colder she felt.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러면 A 하면 할수록이야. 그면더 높이 뭐 하면. 올라가면, 그녀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녀는 더 c o l 더 춥게 느꼈다, 더 추워졌다, 이런 얘기죠 음, 쉽죠. 이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비교급, 더가 아니라 그냥 비교급엔 비교급, B&B라고 and 할 때는 점점 더 뭐뭐하게 되다, 점점 더 뭐뭐한, 이런 해석이 나와서 예, yeah, It's getting hotter and hotter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점점 더 더워 추워지고 있으면 colder and colder bigger and bigger larger and larger 이런 식으로 비교급인 비교급 쉽죠? 네. 일단 비교급을 이용한 거 이것은 이제 의문문에서 which라는 걸 써요 뭐 사람이면 who를 쓸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도 who를 쓸 수도 있어요 선택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네 Which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A와 B 중에 할때 A or B, or를 쓰는 건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또는 누가 더 어마한가 이런 뜻이에요 Which is heavier, this bag or that bag?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이 가방과 저 가방 중에 이런 의미죠 Which do you like better?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다음 A or B, soccer and baseball w h i s t do y o like? 어느게 더 좋으냐? 축구와 야구중에 I like soccer better 또는 I like baseball better 이런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더 좋은게 뭐 있다면 자 어쨌든 which나 f 을 r 를 넣고 비교급을 쓴 뒤에 o 월을 선택하는 거 a w o r 자 비교급을 활용하는 것도 잘 익혀두세요